자 세상엔 여러가지 방식의 게임이 있지만 아주 단순무식하게 이걸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드코어한 게임 막 스토리 쩔고 그래픽 쩔고 패드로 해야해서 흔히 마니아들이 주로 즐겨 가격대도 어느정도 있는 그런 게임이죠 일반적인 게임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게임하면 떠올리는 것들로 이런 종류의 게임들은 한국에선 온라인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래픽도 막와 소리 나올 정도로 개쩌는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 무료에 그냥저냥 즐길 수 있어서 맨날 친구들이랑 다같이 하는 그런 게임들이죠 그리고 매우 라이트한 게임 위두 게임들은 아무래도 20-30대가 주 연령층인 만큼 어느 정도 지식과 컨트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에 반해 이런 게임들은 아주 단순한 방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죠 여기 이 잉크캡 마르코라는 게임도 이런 라이트한 게임의 종류로서 매우 심플하고 단순한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플랜툰에서 색칠 놀이 해보신 분들은 익숙할 색깔 채우기 놀이죠 여러분들은 싱글플레이를 통해 각종 위협을 피하고 잉크리를 모아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림들을 열심히 색칠만 하면 됩니다 무슨 퍼즐을 푸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색을 채우기만 하면 끝나요 진짜 뭐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시절에 색칠 공부 가지고 히이 하고 놀았던 것처럼 야 왔다 갔다 하고 짠 하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런 단순한 방식에 나름 경쟁의 요소까지 만들어놓았는데 이것도 매우 단순합니다 힘을 나눠서 누가 누가 더 많은 색으로 세상을 물들이냐죠 여기서 내 몸집이 더 크면 상대방을 잡아먹을 수도 있으며 가끔 가다 랜덤으로 뜨는 사탕을 먹으면 슈퍼마리오의 별마냥 적군을 잔인하게 아작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게임의 분위기는 1930년대 미국 카툰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자 각종 배경음이나 캐릭터들로 게임의 분위기를 살려놓았습니다 덕분에 게임의 과금이라고 해봐야 캐릭터의 스킨 색칠 도구 그리고 맵인 노트가 전부인 아주 단순한 방식이죠 진짜 이게 끝입니다 밖에서 버스 오기 1분 전인데 시간 때울 게 없다 라면 끓이는데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기 귀찮다 이렇게 짬나는 시간을 즐겨도 될 만큼 아주 귀엽지만 단순 심플 그 자체인 게임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숙제 끝